<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정보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 드디어 나온 우리 부산 맵을 한번 플레이 보고 있는데요. 부산 맵은 쟁탈 맵으로 총세 가지 종류의 맵이 나왔죠. 사찰과 시내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플레이 하고 있는 메카 기지 이제. 오버워치 시네마틱에 나왔던 디바가 계속 이제 수리도 하고, 메카 수리도 하고 뭐 이제 출정을 했던 그런 맵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면 주경납고 이런식으로 한글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부산맵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게 그거예요그 어떻게 말하면 그 기지입니다 군기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디바가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갔어 이제 적들을 상대했었죠. 자 저희 뒤로는 총알이 날아오네요. 아 이제 보시면은 뭐 디바의 개인 공간 같기도 한데 어막 트로피도 있고 뭐 상을 많이 탔나봐요. 아무래도 메카를 조정하기 전에 한 프로 게이머인 소녀이니까 대회도 많이 나가고 상도 많이 탔겠죠. 보시면은 그냥 솔직히 이게 부산맵에 그냥 하나 끼워진거지 부산이란 특징은 전혀 남아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기지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제 공군기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많아요 자아 이제 보시면은 메카가 출격했던 그걸 보실수가 있어요 아, 이쪽으로 메카가 이렇게 쉬움하고 날아갔었죠. 자 오버워치 개발진들이 많이 신경을 쓴 만큼 이제 한국의 부산 맵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맵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실제 한국에 가서 이런 전투 과기들의 녹음을 했다고 해요. 먼저 북. 이게 소리 들리시나요? 자 이게 북이고 이건 또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주 보이는. 네 이런 소리가 나고요. 여기 장구. 네 장구도 구현이 되어있고요 뭐 이상한 이제 어디냐이 북도 있고 이거 뭐냐 이거 부딪힌거 뭐라 하던데 아무튼 이런것도 있고요자 그리고 여기 네, 얘들이다 망쳐놔가지고 어디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일단 도와주러 가야겠죠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이 맵은 오버워치 부산맵중에서도 사찰 맵인 맵입니다 네, 사찰이라고 하면 이게 다양한 이제 큰 북도 있고요또 이렇게 존재하게되고 보시나요큰북 사찰하면 역시 이런 화려한 무늬를 지니고 있죠 오우, 안녕. <웃음> 자 이제 사찰 맵인데요 부산. 네, 보시면은 해태나 이렇게 해태 같은 것도 있고 사찰이죠.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사찰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특히 가운데 있는 이 사찰은 이렇게 뻥 뚫려 있지만 상당히 이제 막용무늬도 이렇게 있고요. 북도. 음, 심금을 울리는 이 북소리, 어우 깜짝이야. 아, 그래. 심금을 울리는 이런 북소리도 들어보실 수 있어요. 지나가고, 뭐 문제 뭐, 죽었대. 잠깐 북구경한는데 팀원들이 다 죽어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오. 오 뭐야. 내캔걸막 <웃음> 터지네.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시다보면 은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쓰러진 자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라는 내용인데 이게 딱히 뭐 어디서 따온 말 같지는 않아요 뭐 어떤 위인의 말 같지는 않고 안중근이 날 죽였어 안중근이 절폐패 죽였어요 아무튼 저 이제 써있는거는 그 어디서 다운말 같진 않고, 그냥,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말 같은데, 약간, 어떻게 해석함에 따라서, 약간, 이순신 장군의 말, 명언가도 조금, 일상 통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말 같습니다. 뭐 오히려 어디서 보고 따라가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아, 그리고, 이 맵. 현재, 이 맵에서는, 어 라인하르트로, 이렇게, 여기 올라가면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요. 해 <웃음> 노래를 부르죠. 노래 이렇게 부르죠. 나봐봐, 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빠빠빠빠빠 하면서 라이너트가 노래를 부르는 게 현재 구현이 돼 있다고 해요. 이제 나머지 캐릭터도 추가해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라이너트밖에 할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맵은 오버워치 시네 아예 부산 시네 맵이죠. 이제 시내를 떠올리게 하는 이렇게 가게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소를 때리면은 한우 한우점. 이게 소리가 난다고 해요. 문냐 야, 문야. 뭐 하고 또 운다고도 하네요. 자, 아 무슨 노래 소리 들고 안녕 하우야 이게 바지마리도 이제 파는 가게를 볼수 있어요. 자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이쪽은 부산역입니다. 부산역, 부산역이 때문에 당연히 기차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시 이렇게 시간표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실제 부산을 탐방 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참고로한것 같아요 이런 부산의 모습들을 아무도자레킹볼를 계속 돌고요 레킹볼를 음, 계속 돌기만 하고 안녕 자 최대해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구포, 곡성, 전주, 익산, 순천, 하동, 수원, 영등포, 대전, 미량, 서울, 오송, 구포로 가는 버스 시간표가 나와있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아무래도 대도심 부산이다보니까 다양한곳을 이렇게 쏟아다니나 보네요 <웃음> 자 이렇게 부산 맵을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어, 이제서야 구경할 수 있지만 사찰 정말 이쁘죠 뭐 현지에는 가본적 없는 그 전설의 사찰 하지만 이제 굉장히 맵이 이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보시면은 이제 부산의 현재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오버워치다 보니까 조금 미래적인 부분을 많이 표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부산 맵에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의 부산과 이제 미래의 부산이 그려질 모습을 잘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네요 이게 블리자드 드디어 부산맵을 내준 블리자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